얘아 아, 나 토종다 큰놈인 줄 알았더니. 요즘다 너무서. 자, 가슴살. 육회. 아. 청개 익스포. 청개. 아. 자, 이게 바로 닭가슴살 육회. 아. 게장우 꽃게찜까지 자, 사랑하는 사회님도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아, 여기는 어, 시골집 아, 시골집입니다 시, 시골집 뒷마당에서 평상에서 상을 펴놓고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려고 하는데 아, 이닭 육회 이닭 가슴살 육회에 의아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먹냐 근데. 어 신선하게 참잘 도축한 거는 이쪽 지역에 서 많이, 예, 많이 좀 먹습니다. 네. 좀지역에좀 약간 이색적인 음식이라고 좀 봐주시고, 아, 이건 뭐 굳이 못 드시겠으면 어, 드시라고 제가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 이런 음식도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자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 훌륭한 음식들 중에 단연 이닭 가슴살 육회, 아. 봐서. 음. 어. 밥도 안께네요 와. 아. 아. 보들보들 진짜 엄청 어마어마합니다. 먹으면 응? 먹어, 먹어, 괜찮아. 먹어, 먹어, 올려놓고. 아, 까줘? 응. 자, 자, 너만 먹냐? 아닙니다. 우리 각시손이에요. 예. 우리 애기 엄마 손입니다. 꽃게를 제가 진짜 까줍니다. 이 예. <웃음> 살이 더꽉 찬데, 이걸 먹어. 그래? 응. 난좀딴 거, 덜찬걸또 먹을 테니까. 거은 말씀 드리지만 혼자 안 처먹습니다. 이렇게 어, 더 맛있는 건또 우리 각시를 또 줍니다. 응. 일단, 이 가슴살에 소주를 몇잔한잔 잔 해보고, 아, 사사. 야, 이게 아삭한 그생 양파랑 해가지고, 마늘, 참기름이 딱 들어가서,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너가지 넘어가 가부지고 넘어거아가지는 며느리 거라고 우리 엄녀가 무거워 <웃음> <먹어요>, 나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음. <웃음> 이거 고추 나올 맛있요맛있네 아니 어머님 응? 이 삶아 주신면 감사한디 <웃음> 이청개란 닭이 원래 이렇게 좀 뻣뻣해요. <웃음> 음, <청계산은 그래. 웃음> 아하, 이게 예. 가위 줬잖아. 아, 가위로 하는 거보다 이렇게 딱, 딱 직접 넘어야지. 안알 있나? 어, 알도 나봐알 있고. 기름이 자 기름이 없어가지고 이 닭이 어 아까 꽝같아요 지금 크기도 그렇고. 아, 이것도 못 참지 또. 아사사 음 이게 쫀득하네요, 앞실히 쫀득하네 확실히. 음, 이거 질기진 않아요 음. 어우 좋네 약간 제가 꽁 비슷한 느낌 나네요 음 아니, 먹으면 없는데 가위 갖다 줄까? 이러죠 아니, 아니요 이렇게 찢어서 응. 여기 와우 오빠먹자 <웃음> <웃음> 막상 김치 아. 음. 아유 응. 음. 아, 청개는, 저는, 진짜 엄청 쫀득쫀득 맛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좀 질기게 느낄 수도 있어요. 육개. 이런 거, 연한, 부들부들한 백숙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질길 수 있습니다. 음. 와, 갑오징어가 이렇게 익을 정도인데, 닭이. <웃음> 아니, 마, 맛있어. 나름 맛있어. 오, 갑오징어 살 부들부들하게 엄청, 훅, 삶아졌네. 아우야자 여보 응. 아 내, 내가 거기 줄게 아발 되나갔어요? 잘다고 먹고 음. 음. <웃음> 야, 게 <요게> 최고야. 사자나 <웃음> 와, 고추 님 나물 진짜 맛있다. 오야살미쳤다 그음 두근... 진짜. 와우. 모기인가봐요. 와. 모기가 없었는데. 자, 닭다리 하나는 각시 네, 먹어봐요. 아, 이 심장이랑 지 똥집이랑 다 넣었네. 어 알도 있고. 야, 이 알, 닭알. 네. 닭알, 닭알. 음. 거기 맛있지? 음. 와. 너는 잘안 먹어. 청란이 진짜 엄청 그, 달걀 중에 최고로 치거든요? 와. 왜 최고로 치는지 알겠다. 진짜 맛있다. 부들부들하고, 이거 전혀 하나도 퍽퍽하지가 않아요. 어. 아휴, 덩치. 나하고 <목소리도 안> 저 <웃음> 똑같이 둘이 안 둬서 똑같이 같아요 <웃음> 낙지 뜯어먹고 술 안주로 줬지만이밥 반찬으로 쳐봅니다 간절히 이요 게장 와 저희 니리게장이 조금 독특해요. 이게 양념고추장 양념게장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간장이랑 양념이랑 살짝 좀 섞여있는건데 아 진짜 이거 최고입니다. 소화자 아 이거 또 안주로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와아 <놀람> 오 oh, yeah. <놀라> <놀라> <놀라> o no. 엄니 농사 안지으면 나중에 나랑 게장집이나 합시다. <웃음> 어, 음. 아, 오, 요것이 알집 아니오? 아, 여러분, 이게 알집입니다, 알집. 요것도 기가 막힙니다. 오늘 우리 엄마 오마카세, 뭐 옆에서 <웃음> 설명을 아주 무지하게 해주네. <웃음> 오마카세, 오마카세. 상이 너무 승부같다 음. 야. 너무 단촐했서난 아, 방송이라고 또. <웃음> 상이 단촐해서 흉복했다 와! 그러면 이렇게 원래 겸손한 분이 아니거든요. <웃음> <좀> 피질래? <웃음> <웃음> 좀 질겨? <즐겨? 웃음> 우리 학생 살짝 먹기 질기대요 근데 저는 질겨요 이런 걸나 네. 음. 쫀득쫀득하죠 그 작은 또 역시 뭐가지 뭐가지 아음 오늘 맛있는 살을 딱 먹어주고 먹은 또 뼈가 또 부드럽거든요 아. 한개 빼고 좋아좋아 음 좋아. 미쳤다 와. 아. 아밥 즐기는 딱 소주 한잔 반주에 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아예 우리 엄표 한상 너무 맛있게 한번 또잘 먹어봤습니다. 아 진짜 효도해야겠네요 진짜. 아자사랑 선생님들 어,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이바이.